이 이야기들은 꼭 끝까지 들어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 진이가 빈자리에 그릇을 놓고 자기 밥을 덜어놓는 거야. 왜 그러냐고 엄마 아빠가 물었겠지? 그랬더니 진이가 빈자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도 밥 먹어야죠. 놀이터에 두 엄마가 아이 셋을 데리고 놀고 있었어. 놀이터엔 이들 다섯 명 외엔 아무도 없었지. 놀다가 다같이 간식을 먹고 있는데 한 아이가 먼저 놀고 싶은 마음에 미끄럼틀로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서 다쳤어. 아이는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누가 뒤에서 세게 밀었어. 나머지 네명은 모두 그늘집에 있었는데 말이야. 어젯밤까지 민우는 PC를 하고 있었어. PC에 톡창이 열려있는데 톡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놀자. 심심해. 나랑 놀자. 친구 녀석이 장난을 치나 생각하면서 톡을 보냈어. 톡을 보내고 보니 민우가 민우 자신에게 톡을 보낸 거지. 어라? 이게 뭐지? 하면서 핸드폰을 찾았겠지? 핸드폰이 어디 있나 보니까 침대 위에 핸드폰이 있는데 톡창은 열려있고 나 지금 여기 있는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과 벨트 영상을 찍으려고 모였어 음, 튀기 좋게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를 골랐지 적당히 7층에서 시작하려는데 복도에 사람도 있고 문을 열어 놓은 집도 있는거야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6층 5층도 비슷한 이유로 포기하고 4층에 내려오니까 사람도 없고 조용했어 와우 여기 딱 좋네 시작한다 적당히 한 집을 골랐지 촬영을 시작했어 초인정을 누르면서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어 그리고 다 같이 냅다 튀는거야 적당히 먼 곳까지 튀는 후에 깰깰깰 신이 나서 영상을 확인했어 어? 이거 사람 손이 왜 문짝에서 나오냐? 돌려가며 영상을 확인했지 허연 손이 쑥 나오는 것이 흐릿하게 찍힌거야 에이 흔들려서 그래 다음에는 잘좀 찍어봐 오 이거 영상 조회수 좀 되겠다 집으로 돌아와 자려고 누웠는데 신경이 쓰여 여러번 다시 영상을 봤지 어딘가 찜찜하긴 했지만 거기 안가면 그뿐이니까 부르크고 잠을 청하려는데 얼굴에 서늘한 손길이 느껴지는 거야 헉! 놀라서 일어나려는데 아까 벨만 누르고 왜 안들어오고 그냥 갔어 한 남자가 자정이 넘은 시간 인적 넘은 산골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어 마지막 마을 동류장을 지날 때였지 한 여자가 차를 세우려고 하고 있었어 남자는 피곤하고 가짓길이 급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갔어 그렇게 조금 달리는데 갑자기 또 안전벨트 알람이 울리는 거야 남자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 경고가 울리는 거야 어 무슨 일이지 오작동인 거 남자는 안전벨트 알람을 무시하고 운전을 계속했어 산 중턱쯤 지나가는데 룸미러로 뭔가 스쳐 지나가 아무래도 뒷자리에 사람 기척이 느껴져 뒷자리를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이상하네? 하며 백미러를 슬쩍 본 순간 남자는 급제동을 해서 차를 세우고 다시 백미러를 확인했어 어..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마침 간이 심도가 가까워서 남자는 커피도 한잔할 겸 잠시 차를 세웠어 커피 한잔을 내리는데 보조석 창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피곤해 빨리 가자 이번에는 빅스비가 들려준 이야기를 해줄게 들어봐 어느 날 소정이가 유리에게 말했어 그거 알아? 자정에 혼자 있을 때 귀에 연필을 꼽으면 귀신이 벽을 두드린데 그때 귀신이 노크하네스만큼 똑똑해 두드리지 못하면 귀신이 잡아간대 유리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 자정에 혼자서 귀에 연필을 꼽았지 그랬더니 정말 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야 유리는 똑같이 두 번을 두드렸어 그러자 잠시 후벽 너머에서 세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유리는 이번에도 똑같이 세 번을 두드렸어 그리고 1분, 2분 몇 분이 흘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자. 유리는 안심하고 침대에 누웠어. 그런데 바로 그때 3년 전 여름은 정말 더웠습니다. 그 여름에 저는 남양주로 이사했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려고 이주한 지도 어느덧 3년. 일이 재미있어 시간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고향에서 쑥카사가씨로 선발되어 홍보대사로 일할 정도로 예쁘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저 좋다는 남자도 많았죠 고향에서부터 저를 따라 이주한 남자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저 좋다고 따라와서 둘다 연락 투자 피곤할 일 없이 남사친으로 어장관리 했었는데 먼저 연락 끊고 흥 하지만 상관없어요 사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는 거의 제가 사는 곳에 와서 지냈어요 키덜트였어요 어른인데 장난감 좋아라 하는 사람을 키덜트라 하죠 제 원룸에 전시장을 차릴 기세로 그는 장난감을 들렸어요 저야 뭐 아이들과 지내는 직업이라 감각 유지 차원에서 그를 금융 지원하기도 했죠 그는 아이들도 좋아해서 저는 나름 그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죠 그도 인물이 좋아서 선남선녀라며 주위에서는 우리 커플을 부러워했어요 특히 그의 카센터가 있는 상가에서는 시샘의 대상이었어요 결국 일이 터졌어요 여우같은 미용실 원장차에 그가 원장과 함께 타고 나가는 걸 우연히 보게 된거죠 어 차량 수리 후시샘했다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저는 그일 이후 집 비번을 바꿔버리고 그가 모아놓은 장난감은 싹 처분해버렸어요. 그가 아끼는 장난감들을 버려서인지 먼저 연락을 차단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힘들었지만 일에 더 몰두하며 슬슬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회식인데 이런 날 회식 너무 좋아요. 마음껏 마셔보려고요? 술이 많이 취해 집에 간신히 도착했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비 때문인지 센서 등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유정아 뭐야 이게 왜 여기 있어 아 아니 유정아 뭐 기다리고 있었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남양주 30대 남성 B씨의 2명의 살해범으로 어린이집교사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사귀던 남자 3명을 자신의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하던 중 여자친구 A씨가 장난감에 자신의 남자친구 혼이 씌였다고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남자들의 시신은 A씨 주거지의 옥상 물탱크에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집계단에서 무언가에 놀라 직접 일일이 구조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